50대 60대에서도 좀 날씬한 편인데 배가 좀 나온 편입니다 배가 지금 170에 음, 허리가 35 편입은 36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서 이렇게 배가 나와서 옷을 입다 보니까 옷이 여기 짧아요 밑이 이건 미디라고 합니다 미디라고 해서 그냥 작고요 뒤가 남아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여울지듯이 막 남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뒤에는좀차인 상태입니다 뒤쪽에서 이앞를 보면은 이 앞을 달아냈습니다 밑에 단을 잘라낸 것을 가지고 여기를 달아냈어요 이렇게 보면 달아냈죠 이렇게 사업해서 미디가 짧아가지고 옷을 입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짧아서 아무리 올려도 그래서 미이 짧아서 이렇게 달아내서 제가 입었는데요 배를 약간 훌쩍하고 배를 좀 안으로 들어 놓고 옷을 이렇게 입어야 정상입니다 옷이. 이렇게 이 배가 조금만 조금만 더 들어가졌으면 좋겠죠 배가 지금 안 들어가서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해도 좋고 뒤에 여기도 좋고 허벅지 밑에 여기도 보면은 우는 게 전혀 없죠 바지가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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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선이 잘 나와줘야만이 잘 나와줘야만이 뒤에서 디테가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디테가 좋아야죠. 그리고 보면 은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여울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구두를 딱 신어도 어느 구두를 신어도 딱 멋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달아내는 거. 이 앞마이 앞만 고아대로 여기를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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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그리 옆으로 보면은 엉덩이 곡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이렇게 그거를 보고 이렇게 보면 뒤에가 이렇게 막울해지면서 곡선이 힙 곡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힙이 밑자입니다 밑자 밑잡.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재단에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재단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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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해서 많이 좋은 건 아니고요. 중급이나 왕급이나 이렇게 종입자 한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기술자들이잘안 알려주거든요. 그것을 좀 공유를 해 가지고 알려게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싹 공유를 하면서 어, 일어로 자막도 올리고 영어로도 자막으로 올리고 또 한국 자막은 안 올리고 말로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기술의 노하우 차이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짠차이다니다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으셨다면 제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바지를 고칠 건데요 고칠 때도 이렇게 보고 고치는 거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면서 고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바지를 수선을 하는데요. 신사업 바지를. 이 바지는 기성복 바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나온 옷이에요. 왜냐면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기성복을 그냥 입으면 은 옷이 맵시가 안 납니다. 메쉬가안 나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메쉬나게끔딱 고쳐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이 이렇게 볼게 38이고요. 저는 기장이. 이렇게 해서. 기장, 맨 처음에 이제 기장을 먼저 잘라내면 됩니다. 38이고요. 시접은 2인치를 주면 됩니다. 2인치. 2인치를 주는데, 옛날에는 뒤판이 약간 크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단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일자로 해도 됩니다. 일자로. 여기 잘라낼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라내는데 어? 접을 자리, 나중에 뚫어서 이게 이제 8인치예요 보기. 시장 이제 근데 저는 7인치 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반씩 정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장에서 실 g 2인치를 주고 반씩 잘라거니다이 원단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버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넣어 놓고 표시를 해주고 안쪽을 뚫을 거니까 안쪽만 표시하면 됩니다. 안쪽만. 한쪽으로 줄일 거예요. 이거 양쪽으로 줄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옷을 이렇게 뒤집고요. 어디로 부터 시작을 하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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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허리는 줄여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중으로 박아져 있는데요 위에까지 다 박아져 있네요 이 사거리 터지지 말라고 열게해놓은거 달아지지 말라고 또 박아야 될 거니까 여기는다 뜯지 말고요 송곳으로 그러면은 이중지로 여기까지 박아 놨잖아요 지금 제가 한번씩 이렇게 여기를 좀 박아 놨는데요 요것은 지금 미리서 뜯어 줘도 되고요 나중에 뜯어도 되고 미리서 뜯었을 경우에는 한번에 쫙 뜯으면 됩니다 나중에 할때 칼로 해도 되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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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이제 양복점에서 옷을 맞춘 옷이나 고친 옷들은 뜯으려면 영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가 딱 이렇게 했으면 한쪽으로 줄일 거니까 밑단은 꺾어야 되겠죠 일자로 그대로 꺾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딱 하세요 저는 옷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요. 음. 그 다음에, 이거 선두줄 밑에가 있으니까 밑에서. 그 다음에 그 밑단을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아이롱은 여기다가 놓고, 반대편 잡고, 약간 당겨주면서 딱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무시하고, 그냥 반대시 잡으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뒤판으로 가야 되겠죠. 뒤판을 재단을 해야 되니까. 지퍼를 잠가주고요. 요령만 알아버리면, 간단합니다. 요령만 딱 알고 있으면, 은해서손님들이 옷을 입고 딱 거울 앞에 서잖아요. 큰 거울 앞에. 서면은 딱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손님도 압니다. 본인이 옷을 입었을 때, 아, 이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기분이 좋으면 손님 표정을 보면은 손님이 씩 웃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적어서 안 보이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아까 제가 옷 입었을 때 하고 엉덩이가 남아 가지고 좀 컸었잖아요 크고 여기가 여울이 막쳤었잖아요그 부분을 지금 쳐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박혀 있는 게 어떻게 박혀 있냐면 박혀 있는 선이 이렇게 지금 이의 완성선인 거죠 이 완성선을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차가 궁뎅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궁뎅이가 아주 큰 사람. 힙이 오리궁뎅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힙이 오리궁뎅이. 아닌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사진 보면. 허리를 조금 줄일 건데요. 그냥 가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재단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정석을 벗어나서 지금 재단을 할 거거든요 힙이 약간 좀 튀어나오게끔 멋지게끔 재단할 겁니다 음, 카메라잘 보이게끔 파라색 그래서 여기는 일자 수상할게요 이 곡선을 주면서 이게 있는 지금 앞판입니다 이쪽은 지금 뒤판이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가지고요. 지금 제 바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5인치에 지금 아까 그 바뀐 선을 보니까 4인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약간 좀, 저는 좀 길게 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재단하는 데서 보통 기본이 4인치 4인데 5인치로 밑이 조금 짠도되니까 아니 5인치 안하고 4인치 반으로 할래요 그냥 비판을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를 4인치 반 이렇게 보면은 이게 5인치 하면 편합니다 편하게는 근데 폼이 안 나요 4인치 4번 의상 정도 해 주겠습니다 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그러면 이걸 그냥 그냥 쭉떼라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이 가위질 할 때는요 뭐 항상 가위를 자꾸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지 이게 지금 네조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열량 줘서 이 정도는 천에도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천에도 그래서 여기 가위질 할 때는요 그냥 콕 눌러보지 말고 가위가 이거 휘어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손을 딱 잡고 손을 딱 눌러주고 나중에 이 끝을 봐가면서 끝을 봐가면서 끝에는 1cm 정도 됩니요 이 곡선을 잘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밑에 곡선이 잘 나옵니다.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대충 돌리놓으면안 됩니다. 이 선대로 딱돌리놓으면됩니딱나도 맞죠. 이만큼은 지금 쳐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은, 이 재봉선하고, 여기하고 안맞으면큰 크고 섞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걸 맞춰주고요. 제가 반인치도 쳐낸다 고 그랬죠. 10인치 반, 이거 8인치 반이기 때문에, 7인치 반으로. 그래서 여기를, 손을 자연스럽게 빤데다 놔줘야 됩니다. 놔주고, 여기서 재단을 하면서, 반인치만 지금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 완성선인데. 반인치를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여기가 무릎선이거든요. 재단하는 방법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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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완성선입니다, 완성선. 자, 이게 지금 여기, 아까 완성선이, 원래가 여기였는데, 이만큼 쳐내준다고 했잖아, 제가. 이게 완성선. 허벅지에 그 우는 양, 이렇게 노을이 졌었잖아요, 옷을 입었을 때에. 그걸 지금 없애주는 거예요. 여기서 곡선에서 쳐주는 겁니다, 남는 양만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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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에 남는 양품만이방인지만쳐에도 엄청 많이 쳐해는 겁니다, 지금 서 자를 딱 부분만 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번안 돼도. 이 정도만 쳐내도 옷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좀긴것 같아요. 위이 그러니까. 너무 여기가 길어 놓으면은 밑에가 안 이쁩니다. 옷이 좀당겨줘야 되는데. 청바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당기게끔 스파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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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선은 아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가위질을 쭉 여기서 일자로 쭉 하겠습니다 반인치만 놔두고 1, c m 만 놔두고 쭉잘르는거예 이렇게 자를 응? 때 밑에 치를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밑에 치안 보고 하다 보면 한쪽만 잘라 버려줘야있어요 가위질이 정확하게 안가 가위 끝을 봐가면서 초보자들은 저처럼 가위질을 하려면 좀 힘들 거예요 끝이 나온는것 같아요. 좀 쳐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 지금 이렇게 앞판을 보면 은 주름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주름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입고 사진을 찍었어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는 제가 재단하면서 밑에만 할 거예요.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까지는 쳐내고 저기는 약간만 쳐낼 겁니다. 저 위에. 그래서, 한 가지 재단할 땐, 빤듯하게, 이렇게. 재봉선이 빤듯하게 놓고, 자를 대야 됩니다. 여기 지금 1cm로 박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작큰거 신경쓰지 마고요. 뭐 반인치두 줄일 거니까, 여기. 여기에서, 무릎선 여기다가 있죠, 무릎선. 바지의 무릎선. 무릎선까지. 저 위에는 안 쳐내도 될것 같아요. 자를 대보니까.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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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조금 차내게 있습니다 곡수으로 약간 좀한 5mm 정도 쳐내죠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쳐낼 때는 문 응. 잡고 이정도만 쳐내도 이 5알으로 칠 때게 딱 맞춰서 쳐야 되겠죠 그럼 뭐 재단은 다 끝났고 이제 봉제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재단은 다 끝났고 뭐 옷할거 없네요 오바로크 쳐서 이렇게 박는데 이거 박을 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고치는 것은 비성복 재단 했을 때는 앞뒤판이 딱 맞아야 되지만은 고쳤을 때는 이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딱 맞아야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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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거, 바지가 입었을 때 자꾸 벌어지잖아요. 주머니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저거 가지고. 이건 지금 어, 이게 어, 오바라고 쳐갖고 박아 가지고 왔어요. 박는 것은 누구나 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설명 박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냥 래서그 박아 가지고 왔고요. 여기만 설명 드릴게요. 여기 허벅지 좀 늘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다려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은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주림이 돌아갑니다 주름이 돌아가지 않게끔 거친 옷을 항상 여기를 다려서 쫙 늘려줘야 됩니다 힙합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힙합은 여기는 항상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힙합은 여기를 안 늘려주면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 쪽으로 옷이 말려 들어갑니다. 항상 여기 늘려가지고, 아예 쳐주니다 옷을 다릴 때는, 그래서 재봉선을 네 개를 한 푼에 잡고요. 어서 이렇게 일단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가 안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이게 다리는게 요력입니다 네, 저는 찰링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 여기를 재봉선을 맞춰줘야 됩니다 밖에 재봉선하고 안쪽에 재봉선하고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필로 하나 찔러 놓고요. 찔러 놓고 여기서 재봉선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풀어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하고 일자로 나와서 밑에 차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만져보면은 금방 알수 있지만은 초보자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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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줄였기 때문에 주름이 앞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위로 밀지 말고 여기서 밑으로, 옆으로, 줄어질 때. 이게 다리는 기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리는. 아, 다리 니질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리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잡고, 앞에 이 벨트선 있죠. 그앞트에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데 잘안 맞네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잘안 맞죠. 어차피 그러면 없는 옷은 주륭이 없는 옷은 여기까지만 주륭을 잡거든요 여기까지 턱을 요 밑으로만 잡습니다. 잘 보이고 잘보이 있습니다. 이거 선으로 내야 되는데 일직선 여기 빠듯다게 넣어 일자로 이제 올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릴 때에 뒷주머니를 앞쪽으로 제끼고, 제끼고, 손바닥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서 겹쳐 있는 놈을 쫙펴 줘야 됩니다. 겹쳐 있는 것을 올리면서, 펴면서 이거 올려주면 돼요. 너무 쭉 당겨 보면 안 되겠죠. 이 남는 양은 그대로 이렇게 힘을잡아주면겁잘 나왔다고 보도 됩니다.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앉는 사람이 이렇게 다렸을 때 <웃음> 여기가 키프가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곡선이. 네, 이게 좀덜 나오는 편인데요. 약간 좀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다렸으면 이걸 이렇게 세 겹으로 해서 딱넣고 안에 질작 이렇게 해주는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추고 아이롱을 <웃음> 먼저 아이롱을 먼저 위에다 놓고 가면서 만져보면 은아 어디가 뒤가 아니고 딱 만져보면 압니다. 아이롱을 밀지 말고 약간 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면은 지금 반대도 안 하잖아요 지금. 나한테는 잡아주면서 다시간 동안 안에 치료 싹 깨줍니다. 아예 누르면서 지금 반대도 안 하죠 이게 잘안 맞았다는 얘기. 죠 이렇게, <웃음> 초크로, 초크는 분필이잖아요. 물을 이렇게 칠하면 없어집니다. 초크. 없어지죠. 분필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분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초크고. 지금 이 양이 남잖아요. 지금. 이 양을 남으면은, 자연스럽게 밀어서 이렇 빼주고 있니다 여기도 봤을 때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를 옆에다가 조그만한손이를 옆에다가 딱 흘려놓고 이렇게 하면 은 금방 없어집니다. 아까 주름이 지금 잡아졌었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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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많이 올때는 쳐내야 되는데 이거 안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웃음>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기를 뒤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힙고 없잖아요. 있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팔분매3촌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서서 어비가 이렇게 붙었어야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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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와이사슬를 입고 일을 합니다. 초자고은 이렇게 아이론감 가면 어떨지, 저희. 초니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바지를 고쳤습니다. 제 몸에 맞게끔. 앞에도, 두 마디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노을이 쳤었잖아요, 이렇게. 고치기 전에 옷이. 내려보면 노래 안지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옆에도 보면은 남는 양이 많이 없어져서 이쁘게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패스포트 집어넣어서 주머니로 버리지 않고. 이게 있냐죠? 이 정도면 여기 포인트는 여기 아까는 너무 컸었잖아요. 여기 허벅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요정도가 많이 쳐도 안 보게 됐습니다 앞에도 오면은 <웃음> 지금 이 너울 지는 것이 기판을 8분의 5정도는 쳐냈잖아요 그 정도만 쳐냈어도 이렇게 옷이 맛이나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칠까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빡이 좀안 쳤습니다 그래. 그런데 또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안 쳐놓으니까 약간 너울이 가잖아요 이렇게 이걸 좀 쳐냈어야 되는데 우리 어, 카메라 감독님하고 너가 불다가 안찬해가지고